제목이 이제 불난 공장품이다. 공장이 이제 원래 있었는데 불이 나가지고 공장은 다 타고 없어지고 땅만 경매에 나온 겁니다. 대정구 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타경 68130 파주시 조기호 봉일천리 34-7 외 1필지 이렇게 돼있죠. 토지가 이제 832.15평 감정이 15억 7천만 원 돈입니다. 두번 유찰돼서 최저가는 7억 6,917만 5천 원.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도 물건에 대한 강의를 한두번 했을 겁니다. 물건 좋다, 그렇게 했는데, 한번 유찰되니까 뭐 11억이고, 두번 유찰되니까 7억 7천이고, 11억일 때도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때는 안 팔렸어요. 근데 이제 7억7천까지 떨어지니까 12억에 팔렸습니다. 그러니까 49%까지 떨어지니까 76.5% 정도에 팔리게 된 겁니다.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. 그렇다고 해서 넉넉하게 이긴 건 아닙니다. 2등 한 사람도 11억 5천이에요. 한 5천만 원 차이로 약 3.2% 정도 되죠. 그 차이로 배우 낙찰을 받은 겁니다. 이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경매를 하면서 어떤 물건이든지 얼마의 낙찰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그렇다면 낙찰 받는 가격을 어떻게 기준을 정하느냐. 어떻게 기준을 정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까? 만약 내가 가지고 있고 싶은 부동산이다 할것 같으면 내가 가지고 있고 싶은 부동산의 그 가치를 생각해서 입찰가를 산정을 하면 될 것이고 이 부동산은 내가 사서 팔아서 이익이 남아야 되겠다. 그러면 은 부동산을 매입할 때 반드시 뭘 생각을 해야 됩니까? 이 부동산을 내가 얼마에 팔 자신이 있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이제 슬로건이 그거죠. 팔 자신이 없는 부동산은 아저 사지 마라. 응? 그리고 가보지 않은 부동산은 자기가 가서 밟아보지 않은 부동산은 사지 마라. 자기가 조사하지 않은 부동산은 사봤자 손해 손해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얼마에 다가 팔겠느냐.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로 정하느냐.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이 나면은, 그 근처에 뭐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는데, 이게 뭐 아파트 같은 거는 거의 그 이제 가격이 여러 가지 가격으로 뭐 본다 하더라도 대부분 통일돼 있죠. 그게 이제 뭐 부동산 실거래가는 실거래가대로 나오고, 지금 현재 부동산 시세도 나오고, 그것도 뭐 KB부동산 시세도 나오고, 또 다른 개인이 하는 그런 사이트에 부동산 시세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토지라든가 그 다음에 뭐또 단독주택이라든가 또임야라든가 하는 이런 거 부동산들은 가격이 정사적 아니지 않습니까?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자기가 이제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그동네 물정을 잘아니까그 동네 부동산 가격도 잘알 거다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부동산 가격을 잘 몰라요 특히 이제 그 부동산을 취급하는 사람들만 좀 알고 있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100% 정확한 그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팔 자신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누구를 기준으로 하자. 내가 얼마나 팔 자신이 있는지 그걸 판단해야 됩니다. 네. 이 물건 같은 그런 경우에 지금 봉일천 이쪽에 봉일천도 공장이 많습니다. 봉일천 뭐 길가에는 공장이 별로 안 보이는데 골짜기 골짜기에 들어가면 공장들이 많아요. 근데 이 공장들이 지금 그래도 좀 약한 편입니다. 아직까지. 서울 가까운 셈치고는 굉장히 약한 편인데 대부분 공장 건물이 뭐 있고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토지의 면적에다가 평당한 300만 원 정도를 국방 가격이 지금 이제 현재의 봉일천의 공장 가격입니다. 그럼 이게 토지가 이제 832평이에요. 평당 300만 원을 하면 25억짜리 공장이잖아요. 그럼 여기에 공장 200평을 짓는다 하더라도 한 6~7억 정도 돈이 들어가요. 그러면 이분이 이제 12억에 낙찰 받았다 하더라도 뭐 6억 공장 200평 짓는데 6억 들어갔다고 하게 될것 같으면은 얼마 됩니까? 18억이 지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, 등록세 다 합치면은 1억 정도 더 이제 비용이 들어가겠죠. 자, 그러면 이제 19억 들어간다. 그럼 이분은 일반 시세에 비해 가지고 약한 6억 정도를 싸게 샀다. 그러니까 팔면은 한 6억 정도 남는다. 하는 이런 계산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. 근데 통속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불난 사람들이, 불난 점포, 어, 불이난 공장, 어,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그왜 그러느냐? 그 불난지 건물을 사면 은 재수가 좋다. 그래서 불같이 활발 타오른다.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. 이제 뭐 제가 이제 기독교를 믿고 하니까 뭐 선생님도 그런 거 믿으세요? 그래요. 저는뭐 아직 그런 걸 뼈저리게 느끼지는 못하는데, 불이 안 나도 하시는 일들이 그렇게 홀홀 불처럼 잘 타오르기를 바랍니다.